카이스트는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대학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과 미래를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카이스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유한 창의성, 지식, 경험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카이스트 모든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캠퍼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장재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카이스트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포용과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원칙을 선언합니다.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 우리는 교육, 연구, 행정 등 캠퍼스 내의 모든 활동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평등과 상호 존중의 다양한 나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차별 금지와 평등의 추구 우리는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신체 조건, 용모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형태,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효력, 실뢰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과 관계없이 평등하며 이를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이스는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